오늘은 사도행전 인물강의 아홉 번째 시간으로 아, 더블로, 아나니아, 벨릭스, 두루실라, 버니게 어, 베스토, 아그리빠, 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직업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은 어,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어, 그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옮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저, 상고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어, 자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에서 아가 보는 라 사람을 만나죠. 아가 보는 라 사람을 만나서 아가 보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해요? 나는 복음에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난 하, 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아리스타 고도하와 그 다음에 드롭이모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동행을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거위가 갖고 문제가 뭐냐면 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봤더니 바울이 그그 그니까 바울이 그 뭐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할래 행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막 했다고 어, 그 유대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비모가 어, 바울이 드러비모와 함께 성전으로 그니까, 그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드러비모와 어, 성전을 들어갔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바울을 붙들어서 막 죽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보면서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그걸 진압 복동을 진압하면서 영내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막 심문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로마인이다. 그랬더니어 네가 로마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은 그 심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신문을 중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침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잡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바리세인이다. 그러면서 가말리 문파에 나는 정말 수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음에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기를 했는데 내가 기독교맞을딱 접하고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하죠. 그랬더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는 아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서로 어떻게요? 그런 그, 그 어떤 지식적인 거, 지혜적인 거, 영적인 거 갖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한테 바울한테 하느님이 나타나면서 이런 말씀 하시죠. 네가 예루 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 로마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 전번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그 증언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뭘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 보병들이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 그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어, 그, 안디, 바드라, 바드리한테로 갔죠. 거기 가서부터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기병들이 바울을 호성해서부터 가이사르까지 가요. 근데 이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르까지몇 키로가 되냐면 105키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어느 정도냐면, 그 걸어서 보통 한 4, 5일 정도 걷는, 4일이나 5일 정도 되는그 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3절에 보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 4절에 보면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냐고 이 물어 갈리, 갈리 길리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어느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바울이런 얘기죠. 난다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더들러가 됐는데, 이제, 그, 다쇠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한, 걸어서 4일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4일 길 근데, 다새 후면은 무지 무지 빨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더들로 그니까, 다쇠 후에 대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르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사라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서 더둘러가 함께 와서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그그 아, 그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기로 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느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서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님. 아나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감정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바울이 얘기할 때 옆에서 폭력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죠. 자, 벨릭스, 그때 그 총독이 뭐냐면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당신을 힘입어, 그러니까 벨릭스한테 무슨 얘기냐면 더블로가 그런 얘기합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아부하첨을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태평서를 걸고 모든 것이 개선된 게 있어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으, 저, 다 소유시켜 만들어서 저 사람은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무자하게 멸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그러니까 그 노예 출신으로, 노예 출신으로 해갖고서 자유인이 됐고 자유인이 해서 총독이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어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갖다 무지하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뭐라고 나오냐면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자, <웃음> 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다 모든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그 이, 이, 이 말을 다 옳다고 막, 아, 다 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 더블로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벨리스 총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재헌절입니다재헌절은 어떤 날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변호사 누가 나왔어요? 더둘러가 나왔죠. 더둘러가. 그죠? 그러면 대재원절은 뭐냐면 이겁니다. 1948년 7월 17일날 한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정했지만 지금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일절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 어디서부터 와요? 국민의회부터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더블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로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뭐예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을 잘하고 뭐냐면 본능적으로 뭐냐면 그, 그 저, 어떤 사람이나 분위기나 그기승전결 어떤 것이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통하고 언변이 좋고 아버틈을 잘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재능을 악한 데 쓰는 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바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알면서도, 아, 알지 못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쁘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팔려서 선악을 구분 못하는 자고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오늘 그 법을 지키는 날인데, 원래 그 어저께, 그저께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백선엽 장군을 갖다 뭐냐면, 이 노용의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사람들 변호사입니다. 논리적이고 말잘하고 정말 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거기 그패널이없고 방송국을 갖다가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선엽 장군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에도 총을 쏜 사람한테 우리가 현청원에다가 묻힐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노 변호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6.25 전쟁 때 아무리 공을 세웠다 그래도 과거 친일 행적이 미화되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청원에 묻힐 수 없다라고 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선엽 장군이 그이그 백선엽 장군이 그 행위를 할 때, 백선엽 장군이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그 친일 그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거의 끝난 상태고 독립군을 갖다 구속하는 만한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도 이거 갖다가 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과거 친정에 대해서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그 사람들 갖다 구속한 것도 없고 잘못하게 그 사람들 을 갖다가 괴롭게 만든 거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유교 전쟁웅이냐 친일파냐. 자, 이것이 지금 보수와 진보 등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걸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씨를 둘러싼 이런 인식차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향한 이승만의 결단과 그 결과물인 8월에 건국을 두는 세력과 1945년 8월 해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아는 세력과의 대립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큰, 큰 공을 세웠고요. 한미 양국에서 뭐냐면, 어떤, 그, 그, 어떤 그런, 한미 그 동맹의 아이콘처럼 보였던 사람들. 그래서, 어,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항상 그 백선엽 장군한테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우의 영웅으로 봤던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간도 특설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우리 그 독립군들을 갖다 무력으로 탄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 얘기는 그 당시 갔을 때 뭐냐면 벌써 그 당시에는 상황이 종료됐고 예를 들어서 독립군들이 상황이 해체가 된 상태에 한 10년 후에 가서 했기 때문에 전혀 나는 꺼리낌이 없다고 라 얘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내가 내 직업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은요, 어떻게냐면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왕과 같은 존재는 그 1년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내가 뭘 오늘 뭐 해야 되고, 오늘 뭐, 뭐 해야 되고, 그러니다 이런 게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가자마자 다섯, 다섯 해 만에 그러니까 걸어서 사일까 갖다 다섯 해 만에 곧바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제쳐놓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갖다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갖고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총독 앞에 스스로 자신이 낮춘 자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주교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돈에 팔려 의뢰인에 의해서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총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노예의 마음을 가졌던 자.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윤이 됐고 총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형이, 그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그 재정관을 갖다 맞았어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 덕분에 이 로마, 여기 그 유대 총독으로 올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이 사람은 권력 지향적인 무작위 야심가였어요. 그리고 정적은 무조건 사람을 시켜서라도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부와 뇌물과 여자를 탐냈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탐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아그리파 2세 의 여동생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세 번째 여자로 그, 그, 결혼했던 여자죠. 그리고 폭동을 지나, 잔인하게 진압하다가 로마에 소환됐다가 결국은 뭐예요? 소화돼서 결국은 그, 저, 소환돼서 결국 그 소환돼갖고 그 뭐야 베네 저, 저 배수비어 아 배수비어로 추방을 됐다가 거기서 화산 폭발해갖고 죽고 말아요 거기서요. 그게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뒷백그라운드를 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아까 것처럼, 음, 뭐랄까요. 자기가 그, 그,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까 뭐,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 벨릭스나 그 다음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4개월 전이죠. 오구던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다가 걸려갖고 어떻게 됐어요? 전격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비서가 네가 사퇴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뭐예요? 자꾸 시간을 끄니까 어떻게 해요? 통보했다고 하고 고2 3일날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또하나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우진 시장이 자살해 버렸죠. 근데그 비서를 4년 동안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4년간 그, 그 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권력에 의해서 성추행을 갖다가 당했는데, 다른 부서에 발령된 뒤에도 계속해서 성추행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인가 그런 데다가 걸으려 해갖고 텔레그램 방에서 은밀하게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답니다. 그 범행 장소는 어디예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이었다고 얘기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웠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저는 놀랬던 것이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나운서가 이게 이제 그 교통 방송 아나운서인데 교통 방송에서는 뭐촉탁이라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나운서가 거기서 세 가지 세개그그 그 그,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럼 4년 동안 뭐 했어? 왜 진작 신고를 하지? 왜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한 거야? 그, 뭐, 얘기죠그 피해자.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뭐, 뭐, 누가, 누구 이해찬 대표나 뭐, 그, 저, 이, 이 후보자.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낙연 총리도, 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요? 가해 호소자? 아니죠. 피해 호소,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말이 안 되죠. 피해 입은 사람이 더 이렇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죽질 않았죠.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었으면.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면서도까지도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고 지금 그러냐? 라고 했던 거예요. 그 피해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그, 비서실에다가 얘기했는데, 아, 그분은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아주 그냥 이런 자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회사 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들려있다고 통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여자분은, 이 박지희 아논사는 누구예요? 안희정 저, 아니정 안희정 그, 그, 아정때도그 안희정 비서 때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왜 도대체, 응? 왜 그래, 도대체? 어? 김지은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 당신 때문에 가장 파탄됐어. 참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피해자가 당한 거에 생각하지 않고 다른 외적인 거,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고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또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재명, 지, 지, 저, 저, 저 경기 지사가요. 기사회생을 했죠. 대법에서 7대5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형이 선거되면 이재용은 경제, 경기도지사 공시성업법 위반 혐의로서 다시 이제 그, 그, 그, 고법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 지사가 강제 입원, 형을 강제 입원했던 사실은 말, 그, 한건 사실이란 얘기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 입장에서 성남 그 시장이 있을 때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그랬는데, 그건 벌써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 선거 때 뭐냐면 그걸 갖다 부인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허위 공포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정말 이 법의 잣대가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또 인물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거 때기 때문에 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 재혼절이고요. 아까 이같이 그 변호사 더블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뢰인의 말하는 것처럼 저 벨릭스한테 그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소명이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직업윤리가 뭐고 난 직업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에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윤리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이런 상황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거돈 시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박원순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호 배승 그변호사들을 보면 전부다 이것이 전부다 어떤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부패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 매를 맞, 맞으려고 폐악을 더듭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에베소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얘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만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한 것이 없고 정말 내가 기름을 짜서 했더라도 부드럽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모찌 이방인들에게서 파괴된 황폐한 땅 것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절에서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수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한테 기도한 300용사가 있고 내가 7 0 0명을 내가 별도로 준비해 놨어.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을 텐 만권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뭐요 고모라와 같으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보면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뭐라고 했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노아 때와 로세 때와 똑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가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기준도 없고 그죠?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멸망시켰더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말지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리라 심판 날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기가 직업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사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이런 얘기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사명은, 내가 사명은 꼭내 직업일 수 있다. 그럼 내가 목사로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목사로서 할수 있는 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이 가지 못하게 끌어내는 것이 성도의 입장입니다. 네, 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못하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사람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갈수 있는 사명은 뭐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벨릭스한테 와서 자기가 변론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여러 예부터 당신이, 벨릭스 당신이 재판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의해 본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달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말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별하는 것이나 무리를 소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를 기록하는 것을 난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나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난다 모든 것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모든 걸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던 건 뭐냐면 나는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섯 번째 는 얘기를 하죠 나는 여태까지 양심의 꼬리킴을 상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 해만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해서감옥로 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그저 돌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배소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전부 다 헌금을 모아서 내민적을 구제할 꿀함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지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였습니다. 내가 이게 선동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로부터 나를 갖다 쫓아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고발했다면 몰라도 이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이들한테 얘기한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 밖에 한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딱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 말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네. 선동한 것도 아니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사람 뭐, 죄가 뭐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뭐냐면, 야, 그러면 천시야 천부 장 루시아가 예루살렘도 와갖고 이 사람 처리하라고 해, 그러고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3절에 뭐냐면, 바흐을 지키되, 자이를 줘라. 그리고 친구들이 오버서 돌봐주면 그걸 금하지 말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전번에 얘기했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은 돈 받는 걸 좋았다 그랬죠.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뭐냐면 그 후유로 며칠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에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의와 이제 바울 이런 얘기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 벨릭스와 드루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어 벨릭스가 딱 들으니까 자가 죄가 많거든. 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야, 야, 그만해, 그만해. 내가 팀 있으면 나 부를게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드루실라는 어떤 여자일까요? 자, 여기는 드루실라는 뭐냐면 권력과 유혹에 약한 여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말했습니다. 자, 용모가 그 그저 아그리파 왕, 이세왕 그그 형제 중에서 가장 용모가 특출했다고 얘기합니다. 용모 아주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벨릭스의 세 번째 분이 됩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 여자를 했을 때 뭐였었냐면 이 여자는 수리아 왕하고 결혼했으면 수리아 조그만그 왕국의 왕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드루시라가 너무 이쁘니까, 벨릭스가 그이드루시라를꼬셔고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게, 이혼하고 왕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 아니면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결혼을 깨고 베릭스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폭동을 갖다 너무 강경 진압을 한다고 그래갖고 베릭스가 로마로 소환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추방되죠. 저, 베수비오그 화산지역인데가 추방되다 보니까 거기서 화산 폭발로 죽게 되는데 생을 마감한 여자, 아들하고 자식하고 같죠. 자, 이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벨릭스는 뭐냐면 이게 드루시라는 이모요 아, 코마케네 타, 저, 태자랍니다. 그러니까 그이 터키 지방에 코마케네라는 태제 에피파네스하고 약혼을 해요. 약혼을 했는데 이이저이 이, 이 에피파네스한테 야너저유대교로 개종해 그랬더니 나 싫어. 그러면서 파혼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리아 왕한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딱 보니까 벨릭스가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마소사 시몬한테 얘기하고 그녀를 설득시켜 갖고 어떻게 해요? 그녀를 자기와 결혼하였고 자기의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루시랍니다 자, 보면 볼게요. 자, 26절에 보면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한테 돈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요. 야. 그냥 애들, 친구들 오면 그냥 냅두고 자유롭게 놔둬라고 했던 중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이 벨릭스는 아부하점 돈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했다는 이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어,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이게 그, 그 저, 폭동을 갖다 너무 강경 진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돼요. 소환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신 누구냐? 베스토가 그 대신을 하면서 오게 돼 있습니다. 11대 총독이었죠 그럼 12대 총독이 결국은 베스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양은 중요한 게 뭐냐?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오를 구류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공직자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될까요? 아까 자기, 이 사람은 과연 직업 의식이 있는가? 자기 소명을 다 하고 있는가? 자기 사명을 제 대로 다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할 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스토가 부임한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자 오자마자 뭐했어요? 베스토가 뭐냐 면 부임한지 3일 후에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 가서 적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성실한 사람이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당들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수하니까 이제 이저 베스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그 바울을 끌고 내면, 바울을 갖다 예루살렘을 옮기면, 그때 중간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이런 얘기인 하는 거야딱 보니까 이게 뭔가 참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얘기 하죠. 자, 세세 세 가지 이유를 대죠. 자, 바울이 가해사에 구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그 다음 나도 조금 있다가 글로 갈 거니까 그 사람이 굳이 내려올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너희 중에 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을 고발해. 그렇게 아주 합리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얘기했냐면 자, 8일이나 9일, 10일 후에 가이샤로 내려가서 바울 데려오라 명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고발하는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스도는 벌써 그것을 감지를 했던 얘기예요 자, 베스도를 보겠습니다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 베스도 그래서 뭐예요? 3일 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디 네, 그 사람 들이 네, 잘못된 거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무지하 협조적인 사람이었고요 유능하고 현명하고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릭스처럼 돈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갈등을 원치 않았지만 공정하게 또 공의를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책임 있고 뇌물 받기를 거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래? 받을래 말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마땅히 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사행하지 않고 갈 것이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그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가이사한테 상소하겠습니다. 왜? 로마인이입니까. 자, 그러니까 베스토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가이샤에게 상수하였으니 가이샤에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 가지 마 가이샤에 게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인을운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수일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으러 가이샤에 와서 여러 날 있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의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벨릭스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죠. 왜요? 그, 아그리파 왕하고, 뭐요 벨릭스가 천안 매부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벨릭스가 그, 저, 구류해놨어? 그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문, 문제는 뭐냐면, 이 번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번이게가 누구예요? 번이게가 바로 그, 아그리파 왕의 누나입니다. 누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번이게는, 누나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동생과 근친상간을한여자고요 자신이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로마의 왕 황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자지만 결국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권력을 탐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번위계는 첫번째 뭐냐면, 그, 알렉산더 아들 마르쿠스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가 죽자 숙부, 누가요? 칼키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죽자 어떻게 돼요? 아그리빠한테 가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하고 살다가 결국 죽, 죽고 난 다음에 숙보, 자기 삼촌 칼키스와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그리빠 왕한테 와서 온 겁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있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나쁘게 조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저, 길리기아 왕 폴레몬한테 결혼을 하죠. 폴레몬 결혼했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그를 버리고 다시 아그리파라와요. 다시 동생이 좋다는 걸 느끼고 다시 동생한테 온 거예요. 그건 다음에 뭐냐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한테그 처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한테도 처부로 들어가요. 결국 왕후가 되고자 고 했지만 결국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러,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참,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권력을 그렇게 탐하면서 자기의 형제들과 근친상간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혼 불륜이나 저런 잘못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처세스 좋았던 헤롯 아그리파이 사람은 처세스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저, 그, 아그리파 이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그 사람들 보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그리파 이세가 다시 그 유대를 갖다 그, 유대 그 다스리게 되죠. 처세차이 좋아갖고 뭐냐면, 벨릭스와 천안 매부지간이될수 있었고요. 로마 총독과, 아까 벨릭스가 천안 관계지었고요그 다음에 바울 신문한 망음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에 공정한 사람은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예로 루렘했을때 유대인의 대상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청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벨릭스가 잡아놨습니다. 그랬으면서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고소사건 내가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꾸 이 달라고 그러더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로마의 법에서는 사건이, 고소사건에서 변명할 그 기회가 어, 그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재판자리에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얘기를 듣는 거죠 네가 도대체 악행한게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못된 게 뭐야? 그랬더니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문제로 고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폭등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얘기한 것 때문에 고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웃기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면서 25장에 뭐 2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문을 받을래? 그랬더니 뭐야. 황제를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나난 난, 가해자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가 무슨 얘기야. 아그리빠가 베스트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 듣고자 보니까 그 사람 별로 죄가 없는 것같아 어? 좀 들어보자.라고 하서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것같아 자, 25절에 보면 내가 살펴본 데 죽일 자를 범한 일이 없는 것 같아. 그가 황제에게 상상고로 내가 보내기로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아그리빵 왕 앞에서 그를 내세운 나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애들이 사람들이 죄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한번 아그리빵도 한번 보시고 죄 있는지 한 판단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장에서 보면 1절서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한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가마리엘 문파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생활에 뭐냐면 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다 험하게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벌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죠. 내가 정말 하느님을 받들어 갖고 섬기기 위해, 위한 건데, 근데 그럼 이게 그렇게 하느님을 섬겼더니 유대인들한테 제가 고소를 받게 당한 것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느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를 갖다가 벌저 고발한 겁니다. 제가 저 저는 바리새파에 살던 사람이어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 을 위해서 대제사단들한테 권한을 받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숙청도 하고 감옥 투옥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담세에 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 됐냐면 그때 가 보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갖고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그, 그, 그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나의 눈을 갖다가 막혀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갖다가 하느님이 알게 하셨습니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내가 만나게 하고 너를 갖다가 만나게 한 것은 장차 내가 나타난 일 갖다가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해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한테 보내서 내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갖다 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고 내가 담메스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스트가 딱 보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는 정말 똑똑하고 나고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자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많은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진리를 아는 것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면 28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내가 나를 권해하고 그리스도이 되게 하려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 있는 바울의 사명, 바울의 직업이 뭘인가 이거예요. 그 사람은 텐테메이커지만 이 사람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나의 제자를 사으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명령 그걸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 사명대로 자기가 아그리바도 전도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죠 내 말들은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느님께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명은 나는 조다께도 나는 조다 깨도 결국 나는 전도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은 결박당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풀어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난 곧바로 풀어줬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마지막까지 갔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 가이샤라에서 바울이 그, 그래서 신문을 받았던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유리의 베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러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강론에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틈이 있으면 너를 부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얘기하겠습니다 자이 얘기가 24절과 25절에 그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그 사람한테 경고를 꼭 주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한테 회계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던얘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냐면 뭐냐면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때가, 그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와의 소음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2 7절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우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추구하는지를 갖다 한번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아내 일은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 일을 하지 않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사님의 소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그것 안 하고 다른 거에 충실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상담을 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머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직업, 내 사명에 충실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견능이 결국은 직업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업은 내가 잘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거고요 그 직업이 바로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은 내가 왜 살해하는지 나의 존재가 제일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명은요 사명은 생명과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그 가치를 위해서 모두 다 목숨을 바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바울이 베릭스와 드루실한테 얘기한 것처럼 경고하십니다.